뉴욕시의 다리나 그런 터널들의 이지패스도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죠. 그러니까 좀 비싸게 잡힌 것 같고, 이게 이제 메나탄의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 60가 아래로 진입하는 경우는 이 돈을 물리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만약에 뉴저지라든가 뭐 커네티컷, 스테이튼 아일랜드 이런 데서 가는 사람들은 뭐 뉴저지만 봐도요.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서 이미 이 집에서 용금 냈는데, 맨하탄 60가 내려갈 때또 낸다는 거는 불합리하잖아요. 그리고 링컨 터널도 마찬가요. 스테이트나일랜드 같은 경우도 다리를 건너가는데 이 집에서 용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뉴저지 정, 뉴저지 주정부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별로 좀 요금을 다르게 이제 부과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조지 워싱턴 브리지도 그렇듯이. 그니까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제 그 요금에 차별을 둘 것이냐 그 다음에 요금을 감면해주는 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어떤 사람들 어떤 대상자들은 감면 이좀 싸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예외 사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모든 게 지금 처음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세세한 조건들을 이제 앞으로 2년 동안 이다 만들어가는데 오늘 그첫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요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업데이트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뉴욕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시행으로 1년에 한 1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걷어드릴 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80%는 뉴욕시 전철 시스템 향상을 하는데 좀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는 통근열차 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래서 통근열차 뭐 LIR도 r 있고 뭐 메트로노스도 있고 그런 것들 사용하겠다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이제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근데 지금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그 공청회가 있었고요. 뭐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가 연방 정부에서는 승인을 해줬는데 이제 뉴욕시 자체적으로 하는 환경 영향 평가 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설 그뭐 이지패스를 그 요금을 물리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설도 다 갖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023년 2년 뒤인데 그때는 맨하탄 60가 이하로는 이 아래로는 자동차 안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